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음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아연을 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금속으로 따지면 아연 금속 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원소 30번째 금속이기도 하고 은색을 띠고 있고 그 상온에서 부서지기 쉬운 약한 금속이기도 하고요또금속양은 우리 지구 있는 지각에서 24번째로 풍부한 금속이기도 합니다 이 아연 이란 금속은 우리 산업에서는 부식방지제로도 많이 쓰이고, 반자성금속이죠. 그러니까 자기장에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에 반대방향으로 튕기는 성질이 있어서 전기전도체, 그리고 배터리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 아연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금속을 만들고 나서 부식방지제로 아연을 도포하기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산업에도 많이 쓰이지만 우리 몸에 미네랄로도 씁니다 그래서 6대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죠 우리는 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연 미네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아연이란 개념을 어떻게 가지시면 좋으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시작을 할때 일꾼, 트레이스 엘리멘트라고 하는데 이 일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성호르몬 중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다고 그랬는데 남성 호르몬이 말씀드렸듯이 시작 호르몬이라고 했죠 그럼 시작 호르몬 무언가 시작을 할때이 아연이라는 것을 일꾼으로서 재료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아연 자체가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고 또 아연이 줄어들면 남성 호르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연이 풍부한 정액에 우리가 사정을 해서 많이 빼게 되면 아연이 줄어드니까 남성 호르몬도 줄어드는 이런 부작용을 알을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애기가 태어나서 자랄 때 굉장히 시작하는 게맞습니다그 중에 특히 신경을 발달을 해서 시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신경을 점점 키우고 굵게 하고 뇌가 점점 커질 때 굉장히 아연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제 임신 시기와 태어났을 때 굉장한 아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도 아연 영양제를 보통 챙겨 드시는 이유가 아연이 부족해 질 수도 있으니까 아연을 충분히 공급하는 행위들이 아연 영양제를 드신 것 중에 하나다 보통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연은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 아연 같은 경우는 혈관을 통해서, 혈관에는 적혈구에 철이 붙어 있어서 탄소를 받아들여서 쓰인다면 아연은 신경을 통해서 지나다니면서 신경전달물질로 쓰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신경전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아연은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게 되면 아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면 그만큼 신경을 전달할 때아연이란 재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란 신호전달 시작할 때 남성 호르몬이 시작 명령을 내리고 이 아연이라는 재료를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해서 신경이 전달이 되겠죠 우리가 미각, 맛을 보는 거나 후각, 냄새를 맡는 것 맛과 냄새도 어떤 물질을 탐질할 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각과 후각을 탐지를 시작할 때이아연이란 일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이 결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미각 테스트로 아연 결핍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각과 미각을 시작할 때 쓰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후각과 미각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아연을 쓰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연을 결핍을 유도하는 무언가의 어떤 기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연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아연은 ZN2 플러스 전자 두 개를 내주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Super Oxide Dimutase 라는 이런 활성산소 제거제의 조효소로서도 쓰이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할 때 아연이 부수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연이라이 재료가 없으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 몸에 찌꺼기가 많이 쌓인 것 그런 것이 이제 활성산소 수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멜라토닌 같은 것이 강력한 항산화제로 쓰이듯이 아연도 이런 항산화제로서 쓰이기 때문에 이 아연이 부족하면 그만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그만큼 아연이 우리 림프를 깨끗하게 하는데 결국 림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면역계를 증강시키고 림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아연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아연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일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아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아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연이 부족하면 아연이라는 시작일 꾼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시작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든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때 힘이 자꾸 빠지죠. 결국 피로 현상이 생기고 밥맛이 없고 체중이 빠진다는 것이 이제 아연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다. 결국 성장 호르몬이 뼈를 자라게 하고 몸을 또 자라게 하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이 아연이라는 재를 써서 시작을 못 하기 때문에 키를 자라게 하는데도 영향을 줘서 아인이 어릴 때 부족하다면 키도 자라, 자라지도 않고 어릴 때 뇌가 발달하는데 이 신경전달을 하는 재료가 부족하다 하면 신경의 전달에 성숙화가 덜 되기 때문에 뇌 발달 인지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2차 성증이 늦게 오고 그러면 사춘기가 늦게 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눈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눈을 어떤 물질을 볼때그 시작을 할때시신경이 계속 아연의 재료를 쓰게 되는데 이 아연의 재료가 떨어지게 되면 점점 시신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시력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수 밖에 없고 나중에 망막 변성이 오는데 기여를 할수 밖에 없다 또한 머리가 자랄 때, 그 머리가 자라는 모발에서 시작할 때아연이란 재료가 필요한데 모발에 이아연이란 재료가 부족하면 자라는 힘이 부족하니까 탈모가 오는데 영향을 줄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요 아연이 줄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호르몬이 줄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아연이란 재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전립선에 정액이 많고 정액이 배출될 때 그때 많은 양의 아연이 배출이 됩니다 왜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 많은 아연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정액에 우리 몸에 아연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몸에 아연이 줄어들게 된다면 은 정액 양도 줄게 되고 남성 호르몬의 양이 줄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라든지 성기능 저하도 올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붓기 시작해야 되죠. 이때 시작할 때도 이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이 재료가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붙이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C 라든지 진크옥사이드가 상처를 붙일 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연이 부족했을 때 콩팥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장문제라든지 장이 아연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병이라든지 장이 문제가 생기면 흡수가 또 안되니까 아연의 부족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몸에 전반적으로 아연이 부족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연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중의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도 아연이 점점 결핍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도 특히 이 신경에 대한 인지능력, 뭐 치매 이런 부분에서 이 아연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연은 반드시 우리 몸의 적정 레벨을 어, 유지하고 를 있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흥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좋아할 때 이런 신경의 극도의 흥분은 아연의 어떤 재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극도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결국은 이 기분은 다시 깔아 앉게 되죠 깔아 앉게 될때 아연이 결핍이 되고요 이런 깔아 앉는 행동들이 계속 많아지면 아연이 계속 꾸준히 결핍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관련된 기분이 저하된 사람들이 특징이 아연이 결핍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아연이란 재료는 기분에도 작용을 하고 기억에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아연이란 재료가 줄어들수록 해마, 우리 몸의 컴퓨터에 해당하는 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억을 되살리는 이런 해마의 능력이 점점 줄 수밖에 없고 아연의 부족이 결과적으로 치매로 가는 부분이 될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연이 부족이란 것은 노화의 과정으로 가는 선상의 일꾼이 줄어든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란 일꾼이 줄어들면 경제 발전이 점점 줄 듯이 이 아연이라는 재료가 신경의 재료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아연이란 재료가 없으면 점점점 신경의 발달이 떨어지고 몸이 처지고 노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연 결핍을 어떻게 우리가 피검사 없이 체크를 할수 있을까요? 갑자기 시욕이 없어졌다든지 갑자기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미각이나 후각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든지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면역계가 약해졌다. 내 몸이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연이라는 재료를 그 전에 과도하게 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연의 결핍을 생각해 볼 수가 있던 것이고 손톱 주변에 얇게 살이 벗겨지는 이런 손그스름이가한 번씩 생긴다. 이런 부분들도 아연의 부족으로 어,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연의 부족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연이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연 영양제 말고 아연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우리 몸에 아연이 어디가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우리 몸에 가장 시작을 많이 할수 있는 곳을 모아둔 곳이 어딜까요 남자는 전립선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가 되겠죠 이런 전립선과 같이 캐비어, 알과 같은 이런 곳에 아연이 많고 굴 같은 곳에도 아연이 많고 강낭콩 아몬드 이런 씨앗종류에도 아연이 많게 됩니다 이런 식물이든 해산류든 아연이 많은 것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아연의 부족을 어느 정도를 채울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아연을 아연 영양제로 드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연을 밀가루 정제된 거기에 넣어서 방부제를 써서 화학물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다양한 이런 음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이제 섭취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양제는 굉장히 내가 몸이 안좋 경우 음식을 잘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쓸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자연에서 알과 같은 시작하는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아연은 우리 몸에 시작을 하는 일꾼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쓸때 내가 팔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일 때 냄새를 맡을 때 이런 시작의 일꾼으로서 아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연이란 필수 미네랄 없이는 점점 신경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연은 과도하면 안되지만은 적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아연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연이란 미네랄을 꼭 생각하고 음식을 드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